안녕하세요 뉴타입WTV의 뉴타입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WTV의 뉴타입W입니다 오늘 인피니티어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얼마나 더 해야지 끝나나 했는데 드디어 끝이 나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요 6인치군과 12인치군 있는데요 네, 역시 또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만나볼 제품은요 한 100살 정도 먹은 반 미친 늙은이죠. 네버킷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베프 버킷인데요 혼의 판정으로 나왔고요.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물은 이렇습니다 앞에 바꿀 수 있는 헤드 마스크가 하나 더 있고요 손이 껴져 있는 것까지 총세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무기가 들어있고요 옆에 단검도 있긴 한데 빠져가지고 사용할 수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얼른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키 반스입니다 네, 제품의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프로포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밸런스라든가 이 자체만 보면 은 그게 나쁠건 없는데 영화에 있는 버키 반스를 봤다면 윈터 솔져를 봤다면 어 이거 뭔가 좀좀 좀 프로포션이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만큼 조금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크게 나온 게 가장 큰좀 단점이고요 덩치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요 뭐 이런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코스튬이라든가 세부적인 디테일 퀄리티 자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보십시오. 자, 헤드 한번 볼게요. 그맨 처음에 공개됐을 때에 굉장히 그 호불호가 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이었어요. 저도 좀 그쪽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라인 때문에 사긴 했는데 그렇게 사실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요 이마 이 이마 위쪽 같은 데가 좀 많이 넓게 나와가지고요 머리통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지금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각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괜찮게 보이는 각도가 있고 아닌 각도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어로 엄청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이쪽 사이드를 다 눌러줬어요 지금 그래서 정면으로 볼 때의 얼굴이 그렇게 생각보다 원래 제품보다 넓지 않게 보이는데 초반에 보면요 약간 좀 입망할 만큼 머리통 자체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어깨 부분 있잖아요 이게 연장이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놔두면 약간 어저비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빼준 후에 이렇게 포징을 잡으면 어저비로는안 보입니다 이것도 나름 굉장히 괜찮은 팁이에요 캡틴도 마찬가지고요 세부 도색 네, 좋고요 이런 몰드 바지 같은 거는 천인데 뭐 그런 텍스처가 조금 처리가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팔에 이런 디테일들 이런 건 너무 좋아요 네, 장갑도 색깔이 투톤으로 여기가 진한 갈색이고 여기 검은색이에요 특히 팔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메탈릭 도색을 해줘가지고 특히 이런 몰드에 금색으로 패널라인을 그려준 건 매우 좋습니다 가동성은 뭐 머리카락 때문에 헤드는 그렇게 가동성이 막 넓지는 않고요 앞 뒤로 뭐 좌우로 뭐이 정도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자, 어깨 연장되고 네, 팔도 잘 움직입니다. 이중관절이라 많이 접히고요. 쪽에 절개해줘서 관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 살짝 뜨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포징을 지으면 살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바지와 허리 쪽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줬고요. 고관절 연장됩니다. 이렇게 이런 디테일들 도색해준 거 좋습니다. 이중관절은 아니지만 뭐 꺾일 만큼 꺾이고요. 부츠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돌아가진 않아요. 발목만 돌아갑니다. 끝에도 역시 접히고요 사실은 건질 건어뭐 팔밖에 없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는 건이 정도 포징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버키 바스 윈터솔저. 이런 모습을 한번 포징을 지어봤는데요. 명치 쪽의 관절이 이제 움직이는 걸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확 꺾었더니 여기가 비어 보이네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후면 쪽이 보이지만 않는다면 뭐 이런 포징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 모양을 바꿨는데 뭐 크게 바뀐 건 없고요. 그 눈동자의 위치만 좀 다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눈동자가 약간 왼쪽을 이렇게 째려보는 듯한 그런 눈동자 시선처리고요 총이 들어가 있는데 총 디테일은 굉장히 좋은데 도색이 그냥 검은색으로만 되어 있어서 나중에 뭐 웨더링이라든가 치핑 같은 걸 해주면은 상당히 리얼한 느낌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뭐, 포징으로 전시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버키바운스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크게 뭐 역동적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총을 들고 폼만 잡아도 사실은 그냥 간지가 흐르는 게 바로 유니처 솔죠 버킷인데 이런 뭐, 포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어지는 제품, 블랙팬서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팬서 1 1러버전 아니고요, 인피니티 워 버전인데요. 역시 혼외판정으로 나왔습니다. 빨리 열어볼게요. 네 블랙팬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헤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헤드가 중요한게 눈이 그려져있는 헤드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11호 버전에서 욕을 진탕나게 먹었던게 아니 블랙팬서가 손톱이 없는 블랙팬서를 주면 어떡하냐 해서 그랬는지 손을 더 넣어줬어요 네 나쁘지 않은것 같은데요 빨리 본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팬서 인피니티 워 버전입니다 뭐 퀄리티 자체는 역시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프로포션은 11호 버전이 훨씬 좋은것 같습니다 11호 버전에서 솔로무비로 넘어갈 때의 슈트가 바뀌거든요 그 바뀐 수트가 이제 인피니티 워까지 이어지는데 수트 자체는 굉장히 슬림해졌어요 사실 이건 뭐 지금 이 제품은 C 비로보다더 동치가 커 보여요 약간 좀 그렇고 역시 프로포션이 좀이 영화의 고증과 맞지 않지 않나 그게 참 아쉬운 점입니다 반달이 하지만 제품 자체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 일단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스크 헤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만 나온 게 있는데, 헤드 보시면, 예, 이렇게, 오, 눈에 메탈릭 도색으로 해줘가지고, 이렇게 광이 좀 나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왕눈이에요, 왕눈이. 근데 요런 몰드, 굉장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마블 레전드 제품에다가 형광도료를 써가지고 UV라이트에 반응하게끔 도색을 한 적이 있는데 얘도 이 문양대로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목이 상당히 두꺼워요 이 목이 두껍고 승모근이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목이 짧아 보이죠 승모근과 어깨의 유격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참 관절 이렇게 연장되고 이런 건 너무 좋거든요 가동성도 좋고 근데 고개 좀 아쉽고요 자잘자잘하게 텍스처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작은 데까지도 삐져나오지 않게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팔 근육 조형 너무 좋고요 여기 이중관절로 잘 움직이고 여기 한 가지 더이 하박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절개가 되어 있어서 잘 움직이는데 여기가 조금 아쉬운 게 너무 티나게 절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갈비뼈가 밖으로 튀어나왔어 뒤로 제끼면 좀 이게 아쉬워요 또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굽히는 건또잘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허리 부분도 잘 돌아가고요 이런 네, 데 도색 잘 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연장되고 안쪽에도 관절이 있어서 가동이 잘 됩니다 자, 무릎 이중관절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움직이고요 어, 근육 조형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실물이 화면보다 훨씬 좋아요 네, 발목 잘 움직이고요 이쪽도 다 도색이 잘 되어 있어요 등쪽에 근육 조형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힙 조형도 잘 되어 있고요 뭐다 까맣다 보니까 관절도 잘 숨겨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포징 한번 잡아 볼게요 네, 블랙팬서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역시 블랙팬서도 포징을 지어놓으면 간지가 대단하죠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모습 이런 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요 가만히 보시면 이게 헤드를 바꿔놨는데요 눈이 보이는 헤드로 바꿔놨어요 생각보다 튀어나와가지고 효과가 괜찮습니다 역시 역동적인 포징을 해놓는 게 액션 피규어의 맛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네, 역동적인 모습을 발차기하는 포징이 뭐 가능합니다 아 역시 가동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각도만 잘 맞춰주면 아주 간지 폭발하는 이런 포징이 나옵니다 사실 발보다는 손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블랙팬서가 뭐, 이런 모습도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